그래서이제 사막 한 가볼래? 삽 들고 갈까? 뭔가 어, 삽 들고 가야 될것 같은데 삽두 개만 챙겨서 가자 모래도 나중에 필요할 것 같아 상자를 이제는 조금 위치를 나중에 바꿔야겠다 다음 들어올 때 나무 이에 잡템 야 에메랄드가 왜 잡템이야? 야, 이제 그 여기 광물 자리에 자리가 없어 그이 가해를, 아니다 아니다 가해를 자리 있다 다이아 옆에. 아, 여기다 해도 되겠는데. 어디? 어, 저기 해도 돼. 너무 보기 좋지 않아? 꺼내기가 너무 편하다, 이런 놈은. 야, 이 침대 있는데, 모래도 좀 넣어 놓을게. 어. 안 그럼 여기 해도 돼, 토사물 응? 어? 모래, 필요하니까. 철 두, 철두 개만 갖고 하자. 응. 나중에 아이템 액자 만들면 좋긴 좋겠다 아그 왜... 나중에 가죽.. 저거 책꽂이부터 다 만들어야 되니까 어어어 책꽂이 나, 다나 만들고 나중에. 나서 상자 놓는 데를 따로 만들어야 될거 같은데 니도 산 만들어서 갈래? 어 하나 주라 아까 철두개 들고 간거 아니야? 아 오케이 아나두개 나 쓸라고 두개 들고 왔거든 가자 아니 그니까 철몇개 들고 왔지고야얘 머리 피나는데 누구? 주민 머리 피난다 아니 피 아니다 이거 아, 뭐, 아 모자네 이 <웃음> <너> 뭐야? <웃음> 누구 하나 살인다 하겠다 <웃음> 이거자철몇개더 챙겨 갈게 여분으로 응 열다섯 개 <웃음> 무시모니까 흙이랑 나무랑 그냥 같은 자리 놔둘게 이거. 흙도 필요하니까 뭐. 구운 돌이랑 석재 벽돌 같이 둘게. 우리 실 필요하나? 어 실은 그 그걸로 많이 쓰인다 이거. 어, 내 주변에 좀비 있는 것 같거든. 이 옆에. 굿. 와 뭔가 방금 다이렉트 호흡 공격이었는데죽여붙다 화로 네개더 있긴 한데 옵시디언은 그냥 광물 옆에 하나 둘게 어. 하고 잡템는 종이 넣어놓고 레드스톤 자리가 없다 맞다 생각해볼까아 여기 있네 아 이거 왜 들어가 여기 레드스톤 꽉 찼는데 레드스톤 꽉 찼다고? 청금석을 요렇게 잠깐만 압축시키자 어차피 청금석 나중에 저 인챈트 방송 인챈트 방 옆에 오, 따로 만들어버리자 어 옆에 따로 만들어버리자 그옵시디어는 나중에 지옥문 만들고 나면 없어질거고 응. 갔다옵시다 삽질하러. 응. <웃음> 칼도 만들어 가니. 음, 칼이 있어. <웃음> 이 때까지 그걸 하나도 안 만들었다. 가 가봇을. 종이는 남아두니까. <웃음> 아, 해볼 두고 가야 되는데. 나 있어. 석탄도 나중에 내가 모자랄수도 있으니까 챙겨갈게 어좀 멀리 가가지고 그냥 모래에 저렇게 가어 모래는 애들 뭐 유리 많이 쓸거 같으니까 나도 유리 좋아하거든 점토나 그런거는 많이 캐두자 먹을 거는... 아, 근데 몬스터가 너무 많은데... 상어 왔나? 어, 상어 왔나? 어! 가죽 필요하지. 어. 보이면 다시 때려잡아야겠다, 그냥. 어, 그 스켈레트 있는데 무시하고 가야겠다. 찾아졌다 여기 크리퍼, 크리퍼 파시다, 여기. 어, 다들어야 된다. 더 들어도 된다. 내 체력, 체력. 아니, 어, 사무실장인데. 야, 유기를 왜안 털었냐, 이 상자를. 감자도 있네. 오케이, 야, 먹을 거개 많이 생겼어. 어. 이 집에 그걸안들어졌구나 에메랄드랑 <웃음> <웃음> <웃음> 됐어, 오 간다 간다 뛰어 뛰어 피피 한테칼 맞을뻔했어 짐한다 앞에 스켈레톤 있긴 한데 난 밤에 해댈 때까지 사냥하자 그냥 응. 좀비 가지 이거 저, 좀비 이거를 좀쓸 때가 있어야 되는데 스켈레톤 위주로 좀 잡아야 되니까 야 나중에 금은 황금사가 만들까 그래도 되고 아에들어오씨철 완전 해갖고 만들어야겠대. 더 캐갖고 갓발을만들어야겠대 지금도 많은데 손을 내기면 다 만들잖아. 눈 건드리고... 아우, 죽었다. 디스크립이는 예, 방패를 만들까? 고 죽이고 왕패 왕패 나무 나무 나무 뭔가 <웃음> 왕패 되면 어 야 색깔 다른 것끼리 분리해 놓을게, 나무 뭐. <웃음> 어. 이방패그 근데 선인장은 키우면 어디에 쓸수 있어? 이거 나 염료 만들라고 키우고 있는데 음. 선의장, 그냥 그거 만들라고 내집 주변에다 그냥 치려고 조금. 야칼 들고 대원이 실수로 쳤는데 그냥 우두둑하고 다 부서져버리네. 어. 대나무는 오면 된다, 그냥. 대나무 빨리. <웃음> 대나무 빨리 자라가지고 별곡 짜야 됐다. 내가 키우던 거. 올 거면 TPR에서 온니. 어. 어디서 스켈리턴 소리 나는데? 뼈 때문에 그냥 가자 어. 수영모션 생기면 좋겠다 아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나 선인장 좋으니까 개 갈래 나 이거 그러면 모래 한두 세트 캐게 한, 한 세트 넣기 해주더라 이거 별로세세트 켜질라나? 내가 흙도 파고 그랬으니까 켜지는 <웃음> 것 봐서는 3세트 될거 같아 와, 근데 사막 진짜 자, 잘 바뀌었다. 뭔가 더 부드러워진 것 같긴 했는데. 깔끔해. 아, 어 바뀐 거였구나 역시. 어. 지형이 좀 다양해졌어. 와 사막 동굴 이래 바뀔 줄 몰랐다. 어야못 부른다. 여기다 식가 오케이. 어? 안장 찾았다 민규 줘야겠다 어? <웃음> 뭐야 이거 사탕문 씨앗에 아, 오케이 생각보다 뭐 쓸만한 게 없네 이름표 인첸트 북 세 세트하고 50한개 켜져, 켜져. 이탑 다른 데쓴거 아이가? 뭐 이래 5중만한개 쓰고 세 세트하고 57 개네 딱네 세트 켜지나 뭐죠? 어, 어 내가 볼때 어디 어디 내가 허공 한번 찌른 거랑 빼고 나면은 뭐네 세트 켜지는 것 같은데? 거 같은데 킹골 일단 갖다 놓고 올게 나 구워놓고 올게 그게 낫겠다 혹시 내가 갖고 있는 것도 갖고 갈래? 뭐래? 어. 어, 글로 갈게, 그럼. 그, 내가 주 것도 줄게. 이거, 이거랑, 음식은 갖고 있고, 이거랑, 이거랑, <웃음> 이거랑, 야, 최광속도 있다, 이지몰라너 음반도 있고. 아, 씨앗은 하지 말고. 어, 석탄 40개 놔두고. 어, 그렇게 갖고와라 일단 모래, 모래 이거 다 나, 올려놓고 전도 갖고 와라 여기 어디야? <웃음> 나 모래 다 올려놓고 나가면 되겠다 음. 안 맞겠다 사막 유전만 찾아볼까? 유적 찾아가고 이거 나온 거 아니야? 아니, 유적 찾아야 된다 어? 야, 난파선 찾았다 어? 철계 게이득 난파선 내가 나, 털고 갔다 난, 난 난파선이 그때 그 외회에서 만들어진 건줄 알았다, 진짜 아, 이거 1.12 때 생겼을 거야, 아마 난파선이요? 어 해보니까 이거 보니까 이거 옛날에도 있어 종이 만만 너무 와개 많다 뭔데? 털어갈 거개 많는데 독감자는 안캐안 안 들고 갈 거야 난 파산이 필요한 물건 좀다 빼고 나왔다 찾아도 있을까? <웃음> 아 근데 운, 운이 좋았던 게 저는 안파서이 거의 물밖에 있더라 나쁘지 않았네? 어 거북이다 거북이 한번 죽여볼까? 거북이 고기 나오 가죽 나올 것 같은데? 거울 껍질 나오는 거야 이가 아니 도망갔다 아니 여기 있네 아팠는거 <웃음> <웃음> <웃음> 뭐야 뭐 이상한거 나왔다 뭐야 이거 해초 나오는데 해초블록으로 나온다 저번에 그거 그냥 선만 만들어줬 있나 보인거다 그니까 러야야 야, 그럼 모래는 다 구울까? 싹? 어몇개 구워놔라 네 세트? 솔직히 모래 모레... 누구 사은블록 쓸 사람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좀 아, 개발을 해야죠. 이거 음. 침대 놔두는 데다가 그냥 화강암하고 이런 거다 놔둬버리지 안되겠다 음. 효율이 떨어져. 난 원래 돌끼리는 가치도 없거든. 어. 안 그래도 될것 같다. 감자는 일단 먹지 말게. 쉐이더 기니까 진짜 예쁘다 응. 어, 나 죽을까? 응어나 다음에 이아야겠다안 좋은 점은 어둡지 심하게 <웃음> 와 나무블럭이랑 유리블럭이랑 같이 놔둘게 음. 여기 자연 동굴은 많긴 한데 가지 말아야겠다 그건 없는 것 같은데 당근은 뭐 조합할 거 있어. 그냥 음식 용도 아니가? 그냥 민성이다. 그니까. 그럼 이거를 좀 옮겨놔야겠다. 음식. 이 사막이 꽤 넓긴 한데 뭐 별건 어. 없는 거 같아. 어이 혹곡 있다 여기 뭐야, <웃음> <웃음> <웃음> 저 이상한 거 있다 뭐야 삽등 좀비다 야 사막에는 좀비 다른 모양이 나온다 아이씨 선이 잡아야 봤어 실로 종이 못 만드나? 못 만들어 실은 나중에 낚싯대 만들거나 활 만들어야 되니까 활 노가 돼야 되니까 드래곤 잡으려면 필요하다 아, 여기 죽을 것 같아 <웃음> 거기가 몇분이나 주는 거야? 2초 야 안산남이랑 도리랑 되게 똑같이 생겼네 그냥 어. 약간 다르다 아, 방패를 끼고 있어야 겠어 근데 저희는 그런거 받지 않습니다 뭐야? 방패 방패 어? 죽었다 우리 까죽모아야돼 뭐 어? 죽어서 왔다 왔는데 <웃음> 뭐 별건 없다 집에. 가죽 모아야 되는데 소를 도축할까? 응. 이거 방만 만들고 꺼야겠다 레벨이네. <웃음> <웃음> <웃음> 요, 대, 다 요, 대원이 주변에 있는데만 개발 다 해놨으니까. 밭도 여기다 만들어야 겠다, 그냥. <웃음> 됐다 죽이고 저급당했대 내부로 구덩이 가서 때리고 있는데 그것도 화살 피교판정 당한다. 고개를 들고 했나보다. 야 방패를 하나 만두고 다녀야겠다. 어? 방패니까 봐, 요하 이돌 부수고 흙으로 메워야겠어. 음. 음. 음. 아빠 이 왔다 아빠. 거기 있고. 치. 바이. 아, 이요 나도 빨 꺼야 된다. 어. 오늘 무슨 이거 이것만 치워 놓고 가야겠어.